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작한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방송을 시작합니 요즘 페북 예. 생방에 재미 예. 들리셔서 라이브 후보 방송입니다. 자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 후리지아를 보니까 이게 봄철에는 꽃가루 날려 그러면 굉장히 비염이 심해지잖아요 네. 알러지 비염도 있고 네. 그냥, 그냥 비염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코골이가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흡이좀 답답해지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으로 쉬면 턱이 더 뒤로 가고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고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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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다 돈이잖아요. 그럼요. 종류수도 어, 돈이고. 그래서 제가 봄철이 되면 약간 코가 좀 찍찍한 느낌이 있어서 가 음, 음. 저도 네. 요새 콧물이 조금 계속 나오고 막 이래갖고 코불링을 써야 되는데 코불링 네. 가끔 놓고 갈 때도 있고 잊어먹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코 청소 물로 하는 거 있죠. 네, 소금물 네. 조금 타가지고 네, 네. 어, 코 청소하니까 확실히 코가 훨씬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코 거시기에서 사신 거? 예. 확실히 코가 이게 바로 코청소기, 소금물 또는 식염수, 주염수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여기다 해놓고, 그래 여기 놓고, 쭉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쭉 해서 입을 그리주면 코가 이렇게 갔다가 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아. 물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태우네요 아그래 근데 그게 물이 소금물이나 그 이런 게 코로 들어가면 코가 뻐근하고 아프거나 그거 그렇지 않아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약하게도 해보고 세게도 해봤는데요. 네. 아좀 세게 해봤더니 아우 상당히 이코 안에서 그코 점막이 느끼면 짠 기운이 네, 네, 네. 상당하더라고요. 어, 이거 뻥하고 아플 것 같던데 생각만 그런데 해도. 그런데 아주 이게집었을때 짠맛이 아니고 약간 간간하다는 하 정도 있잖아요. 그 약간 소금기가 있다. 음. 그 정도? 그 정도면 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사서. 네. 그래서 코클링은 상태가 음. 조금 더 심한 사람 음, 음. 코 청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해주면 좋으니까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코에 문제가 없어도 코 청소는 해주면 그렇죠. 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어. 한 번? 네, 예, 하루 한번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음. 세수 매일 하면서 음. 코로 얼마만 더러운 게 들어갑니까? 온갖 온갖 먼지들은 다 들어가는데. 음. <웃음> 그 청소를 풀잖아요. 하면... <웃음> 풀잖아요. 아, 그는건다 그 이번... 이렇게... 여기... 물론 콧물이 뭐다자정작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음... 씻어주면 좀더 낫겠거니 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음... 네네네. 네, 지금까지 청통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